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5에 연결된 두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. 이때 점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인가? 어, 그 P를 보면 일단은 그 전류의 양은 보존되잖아요. 응. 그걸 보면 2 더하기 5는 7이잖아요. 그러면 7 빼기 4는 3이니까 3안 돼요. 보존되야 되니까 이렇게 보존되고. 오. 그렇군요. 여기 들어을거나 나가는 거잘 가야겠네요. 네. 오오. 오, 선생님 벌써 푸신 거예요? 이게 직렬이잖아요. 직렬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부위를 찍어도 다 같아요. 와. 그래서 모두 같다. 그렇군요. 어, 문제 다푸네 아예. 1번부터. <웃음> 다음 전기회로도 에서 10초 동안 비점에서 0 4암페어의 전류가 흘렀을 때 같은 시간 동안 A점을 통과한 전화량과 전자의 개수로 오는 것은? 어, A, 그, 보면, 어, 일단은 10초 동안 0.4A가 흐른 거잖아요. 네. 그러면, 일단은 전화량을 총, 그,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신용소 구독자 여러분.